안녕하세요. 살찐제지 맥주광대학 유튜브 버전 살대맥 FPB에 오시 것을 환영합니다. 맥덕분께서는 시험계의 천상계로 알려주신 어메이징 블루리 아카데미의 김만재 원장님하고 영광스러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웃음> 아, 수많은 분들이 원장님의 블로그를 보고 맥덕에 입덕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원장님을 모르시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VLB, 베를린 브루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크래프트 펍 4개 공동 창업자 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맥주 블로그 살찐 돼지 맥주 광경을 지금도 11년째 맞나요? 네, 오늘 아침에 또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틀 한 번씩 해서 한 2천 개 정도 되는 거죠. 2, 2100개, 좀 아, 2100개 정도. 2100개. 시험기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정보 앱인 비어포럼이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 운영했어? 음,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오메이 브로리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한번 첫 방송에 한번 인사 한번. 네, 해볼래.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재라고 하고요. 이름 석자보다는 인터넷 아이디가 좀더 알려지는데 살찐돼지라고 합니다. 블로그 아까 1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맥주가 시음기 이제 각기 다른 시음기를올리게 2,100개 정도 돼서 사람들이 그냥 얘기해 주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하게 맥주를 마셔본 기록이 남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다양하게 마셨다는 건지 가장 많이 마신 건 아니거든요. 야는 제가 이길 습니요 아마 제가 만철 선생님보다는 덜 마셨을 거요그 지금 저희가 하게 될 릴레이시음 컨셉 같은 경우는요 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좀 연관성이 있는 맥주 두 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험을 할거예요 그래서 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호바던하고 바이엔슈테판 헤페 바이스를 비교시험 하려고 하는데요 어. 독일에서 온 해페 바이스비어 바이스비어, 바이스비어. 바이스비어. 바인 슈테판 요즘에 유튜브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바인 스테판이랑 호가든을 시험 릴레이 시험을 하겠습니다 예 혹시 MC 존 님께서는 이두 맥주를 모두 마셔보셨나요? 아 먹은 맞습니다 뭐 그냥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밖에 그럼 일단 저희가 한번 마셔볼까요? 아그러죠 예. 듣던 소문에 이론에 또 이맥균은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던데 아예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면 액조여가지고요 꼭잔 기울여서 따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여기 제품 설명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한 5분의 4가량을 따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효모가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예, 천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따르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호가둔도 한번 따라 볼게요 호가둔은 육각잔에 많이 마시는데 이건 거뭐 잔이 꽤 크네요 항상 이고에서 <웃음> 마시기 <마시겠지만. 웃음> 원샷 네. 보통 펌에서 나오는 건 이거보다 조금 작 국산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얘는 거칠게 따로 된것 같습니다 가서 그럼 이거 원샷 다 하는 건가요? 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신나네요 진짜 그우죠 가을날 하늘에 가을하늘에 문객으로. 두 제품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밀맥주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매우 다른 포지션에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분들은 약두기를 퉁쳐서 밀맥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밀맥주도 크게 나누면 독일식 밀맥주인 가이젠, 바이스비워와 대계식 일맥주인 베지안 화이트 혹은 이제 미디어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독일의 맥주들은 요순수령이라는게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령이라는게 1516년에 나왔는데 맥주를 만들 때 이제 보리매가 꼭 효모 물 이외에는 으면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향신료라든가 설탕이라든가 과일 등 무제를 첨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일 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호, 효모, 물이라고 하는 네가지재료만 맛을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특히 이제 독일식 밀맥주의 특유의 이 맛을 났을 때 나오는 약간 단과일 맛이나 알싸한 맛들 같은 경우는 독일의 밀맥주 전용 효모인 이제 밀맥주 효모가 있어요. 그게 발효로 생성되는 풍미예요. 한번 시음해 보시면 한번 먹어볼까요? 예 술은 나술이야 <웃음> 맛있는데 꿀들어 가지고 태웠대. 혹은 약간 과일, 과일 향의 뭐. 바나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약간 뒤에 아삭 아사, 아삭하다. 그러니까 이민맥주 전용 효모가 있는데요. 이 맥주는 이제 에일계통 효모고요. 이게 이제 발효를 할때구관에는 발효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바나나라던가 음, 혹은 정향이라던가 음, 약간 요런 느낌의 향이 음. 나오는 거고요 아죄송합 밀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밀때문에 그런 건아니까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밀맥주를 먹으면 아마 아실만한 밀맥주 유명한 거는 뭐 파울라노 뭐 애기인거 요런 제품들이 독일식 밀맥주거든요 지금 하는 바인슈토판도독일식 밀맥주고요 요 제품들이 어떤 라거맥주에는 없던 약간 고유한 맛이 있어요 네. 약간 바나나 정향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게 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예, 휴모에서 다려스레는 아, 풍미입니다 음. 그래서 막걸리로 따지면 약간 누룩 발효이 약간 이런 곳에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밀 아까 맥주 순수령 이야기했을 때 밀은 이야기 안 하신 것같은데 예, 그러니까 보리메가만 이제 좀 되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 때 밀이 많이 필요한데 맥주로 들어가면 기근이 생긴 거라그랬을때 좀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빵보다 맥주를 배추하는게 낫지 않나요 <웃음>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뺐다라는 아, 얘 네. 있어요 근데 또 점점 좀 높으신 분들은 밀로 만든 네. 맥주가 좋다 높은 놈들이네 <웃음> <웃음> 예. 근데 반면에 이제 벨기에 비맥주 같은 네. 경우는 전통적으로 맥주 순수령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맥주 분할 먹는 국가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과일이나 향신료, 뭐 당류 등을 첨가하는데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벨기에미 맥주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콤비 재료가 들어가요. 그게 코리엔더, 씨앗과 오렌지 껍질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먹어야 되나요? 네. 거품이, 가라는 뭉개구름이 살아져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맛이 비슷한 듯 한데 조금, 조금 다른 맛들이 좀 있네요. 오히려 요리 묵직한데 좀 가벼운 느낌이 좀 있는데 아삭한 맛은 얘가 좀 강하고 화사하고 약간 향도 그런 것들 좀 있네요. 정쾌한 느낌이 있다면 이건 좀 진중한 느낌 이런 게좀 그래서 코리엔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수거든요. 아 살국수 예, 네, 그 쌀국수 드시는 분들 싫어할 때 빼달라고 하는 향나는 저는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넣으시는 분들 네, 많이 마어요 네. 딴소리인데 네. 고수로 3,4 드셔보세요 시 네. 네. 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맥주에서 이제 약간 토끼의 약간 상긋한 향을 좀 많이 향긋한. 넣어요 음.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호가든과 비슷한 벨기식 유맥주 타입이 유명한 제품으로는 호가든 블랑, 블랑 그리고 어, 뭐 미국의 블룸 어. 네, 다 이제 편의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 이런 타입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벨기식 유맥주를 먹으면 은막 아, 맥주에서 기누 마시는데 샴푸냄새 아, 난다 화장품 뭐맛 뭐. 난다 약간 이렇게 뭐뭔 맥주 먹다가 머리 담궈나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아 그러면 이거 한번 표시항 한번 볼까요? 예 맞아요 그캔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아, 네. 모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맥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벨에 한글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수입 제품들은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어 이렇게 재료 상황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스테판 같은 경우는 여기 원재료명에 보면은 네, 정제수, 메가, 보리메가, 밀메가, 호프, 효모 4개 밖에 없어요 깔끔한데 여기는 보니까요 네. 와, 뭐, 정제수, 메가, 밀메가, 전분호프텔렛 효모, 오렌지껍질, 고수씨앗, 사과펙틴, 산도 조절때 효소제, 영양강화제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있네요 이게 좋은 거네 <웃음> 어그렇잖어 <그렇구나. 웃음> 그러면은 얘는 뭐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약간 작아고 얘는 진풍 약간 이런 거는 아닌가 아, 그래? 그냥 벨기에와 독일의 문화가 다를 뿐이에요. 음. 네. 아. 그래서 얘는 밀이 밀맥가 들어갔지만 맥주 순수령에 충실했고 네. 얘는 벨기에니까 왠지 좀 자유로웠고 예, 그런 그러니까 면이 있겠네요. 밀맥주에 미리 들어가는 건 이제 순수령에서도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예, 미리 들어가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가 그냥 퉁 쳐서 밀맥주라고 돼 있지만 두 개가 약간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밀맥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벨기에식이랑 독일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자 그럼 두을 구분하려면 뭘 봐야 하나요? 예그 스타일 명칭을 보시면 돼요 어. 이 스타일 명칭이라는 거는요 이제 맥주마다 자기가 어떤 타입이다를 드러내는 걸로 뭐 음. 예를 들면 뭐 페일 와이페이 뭐뭐 스타우트, 필스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식 일맥주는 바이젠이나 바이스비어라고 하는 독일어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바이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독일말로 밀을 뜻하고요. 바이젠이 밀. 그리고 바이스비어라는 거는 약간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철자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흰색 맥주. 흰색, 흰색 밀. 예, 바이스. 네. 한 바이스는 흰색, 바이젠은 밀. 예. 네. 여기 바리셰판 같은 경우도 여기 전면 라벨을 보시면 바이스 비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바이스 비어. 예. 음. 그래서 요 타입의 맥주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네. 바이젠 혹은 바이스 비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셨다 이젠 바이스 비어. 예. 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보이시면 고르시면 돼요. 그럼 네. 얘는 어떤 거에요 예. 그리고 벨기에식 밀맥주는 표기가요. 리트 뭐, 뭐 블랑 블랑쉬 혹은 이제 벨지앙 화이트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제 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 북부 지역, 약간 이제 플란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 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그 예, 동네, 그 네. 동네가 약간 네덜란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서는이 음, 음. 그 맥주를 불러요 위트 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네. 네. 그리고 반면에 남부 지역은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들기에 그래서 그 중에서 는 흰색을 뜻하는 단어인 혹은 블랑 혹은 블랑쉬 블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넨브르 블랑 할때 블랑이 이제 흰색이라서 약간 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아예 영미권에서는 이제 이런 타입의 맥주 벨지안 화이트라고 부르지않다니 예. 요 그래서 아마 블루문 미국에서만 블루문이라는 맥주를 보시면은 전면아래의 벨지안 화이트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가든 같은 경우도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윗비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WIT 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벨게시 밀맥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진 수제맥주 중에 제주맥주라고 있잖아요 그 제주맥주도 전면라벨 한번 보시면은 WIT라고 돼있어요 WIT 예, 예. 제주맥주 같은 경우도 원래 벨게시 밀맥주에 코리엔더랑오레시오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제주강길 피를 더 첨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주맥주 미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호가든 타입의 국내 현지화? 제주화한 제품이라서 아마 그런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제주민맥주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이라고 WIT라고 적혀있어요 어, 벨리식 맥주랑 녹이식 맥주가 둘다안 써요 안 써요? 쓴 맥주는 아니고, 그리 밀이 들어갔으며, 네. 도수도 비슷합니다. 한 5도 정도 인데 음, 음. 그리고 가볍고, 연하기 때문에, 여름날 마시기 좋고, 음. 컨셉이란 데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데, 가장 큰 둘의 차이점은 뭐냐? 독일 출신이냐, 들개 출신이냐에 따라가지고, 도재료를 넣었느냐, 아, 안 넣었느냐에 따라 달리는 네. 거예요. 그럼 하나 질문이 있는데, 오케이. 이 부분이 약간 탁하잖아요 네. 약간 연무가 깃다나이게 우리 그 안개 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네, 밀 때문에. 밀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효모 때문에. 효모 때문에. 아. 그러니까 밀맥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밀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밀이 이제 타카함을 맥주에 타카함을 유발시키는 단백질 성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탁해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효모 때문에도 그런데. 해페바이젠이라고 네. 해페바이스비라고 되어있잖아요 네. 네. 여기 해페라고 하는 말이 독일말로효모예요아효모 그래서 해페바이스비라고 하면 병이 효모를 담고 있는 맥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막걸리 생가시면 돼요 우리 생막걸리 같은 경우도 효모가 밑에 있어서 이거를 막걸리 장에 따르면은 탁해지잖아요 탁텨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탁함이 유발됩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벨기와 독일의 밀맥주 모두 대중맥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녹지 않은 모스에 쓰지 않으면서 가볍고 산뜻하면서 향뜻한 맛을 지니고 있어서 음.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4캔 만원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밀맥주가 편의점이나 마트에 보급되기 전에는 대부분 다 라거 맥주들 위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수입 맥주나 국산 맥주 마셔도 비슷비슷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이 밀맥주가 들어간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 얘는 좋든 싫든 일단 다르다라는 다르다. 다르다. 다다르걸좀 느끼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맥주 전문가들이나 매니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밀맥주를 우연히 마셔보고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맥주에 빠지시는 분들이 음. 많이... 저도 그래요 <웃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오늘 내용 어땠나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마구마구! 또뭐있지알아 끝! 이럴 <웃음> 수가...